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어, 계산 문제 1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11번부터는 단가 결정 방법으로 이제 넘어가요.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뭐였냐면 기말제고 수량 결정 방법을 봤었죠. 이제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뭐선입선출법 개별법, 가중평균법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은 문제화 돼서 문제가 잘 나오질 않아요. 그것들이 다른 그 어떤 내용하고 섞여가지고 문제가 보통 나오지. 그것만 단일해서 뭐 기말적으로 한번 찾아 봐라 이런 문제는 잘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이쪽에서 단가 결정하는 방법 여기 두 번째 어, 11번 문제 보면 어, 9년도 재고자산의 매입과 매출과 관련된 자료는 단과 같다 해서 자료 내용들을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서 보시면 매입을 1월 1일, 2월 3일, 5월 8일, 7월 3일 이렇게 해서 20개, 40개, 40개를 이제 매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매출을 어, 판매를 5월 8일날 50개, 그 다음에 9월 9일날 30개를 이제 판 거죠. 이런 상황인 거죠. 그 이제 표로. 자, 여기서 에 보면 단위 효과 결정 방법을 실지 재고조사법에 따라서 가중평균법을 사용한대요. 실지 재고와 가중평균법을 사용한 거죠. 이게 뭐냐면 총평균법이죠. 사실은. 그래서 저두 개를 합하게 되면 총평균법이 되는 거고, 총평균법에 따라서 매출 총이익을 한번 계산해봐라. 그럼 매출 총이익은 어떤 게 필요하냐. 매출액과 매출 원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매출 총이익을 원하면 매출액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매출 원가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매출 총액이니까 매출액은 여기서 나오겠죠 뭐판매에서 매출 원가는 매입, 매입된 것 중에서 팔린 것 그래서 매입된 것에 대한 여기에 대한 원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원가 이게 이제 매출 원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판매가는 판매가 자료를 통해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는 이 방법 이소매재가아 예, 저거 가중평균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의 합계 합 뭐냐면 총평균법 총평균법에 따른 원가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원가 여기에 대한 원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판매가 여기에 대한 판매가 이거 계산하면 매출총액이 나오겠죠. 우리 이제 그걸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원가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이제 평균 즉 총평균법에 따른 단가죠. 어1월1일 그 다음에 2월 3일, 그 다음에 7월 3일날 사가지고 온 거. 그리고 총몇 개를 사왔냐면 이게 다 100개죠. 40개, 40개, 20개. 그래서 그걸 1 0 0개로나누게 되면 단가는 22원이 될 거야. 그렇죠? 자, 그리고 거기다가 몇 개를 팔았냐면 80개를 팔았죠. 그러니까 매출원가는 이게 나오겠네. 그죠. 그럼 이 매출원가가 나왔으니까 매출 총액을 구하려면 매출액을 이제 찾으면 되겠죠. 어, 매출액은 여기에 대한 매출액 자료 우리가 이제 처음에 판 것. 그러니까 자료상이 나오니까 2,500원 판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1,800원 그래서 총 4,300원이 매출액이고 매출액이 여기서 중요한 자료가 아니죠 어, 사실은 원가를 어떻게 찾느냐 그거 이제 물어본 거니까 그래서 하나당 단가를 찾아서 거기다가 80개를 적용해주면 원가가 되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어, 이게 이제 총평균법이다 그래서 매출 총액은 2,540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12번을 볼까요? 자 여기서도 어, 보면 원가의 20%를 가상에서 판매를 하고 있대요. 그다음에 실지 재고조사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고 상품 매매와 관련된 자료는 단음 같다 해서 1월 1일, 2월 5일 뭐 이렇게 쭉 이제 자료가 나왔고 1월 1일 날 1000개 그다음에 2월 5일 날 1000개 그다음에 6월 10일 날 1000개 그다음에 9월 15일 날 2500개를 이제 판 거죠. 음. 그다음에 11월, 아, 11월 20일 날 1,000개를 사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매입은 일단 4,000개 그 다음에 판매는 2,000개가 되겠네 그죠? 그리고 가중평균법 사용한대요 그럼 여기서 또 마찬가지네 가중평균법이면서 실지고사법 총평균법이죠 어. 총평균법은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평균 단가를 찾아야 되겠죠 어. 전체에 대한 매입 단가, 전체 금액, 그거를 4,000개, 총 매입 개수로 나누게 되면, 하나당 단가가 나오겠죠그렇죠 그래서 하나당 단가가 275원이 나오고, 거기다가 2,500개를 제공을 해주면, 그죠? 그러면, 687,500원.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리고, 거기다가 뭐냐면, 20%를 가산해서 판매를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판매가, 아, 여기에다가 20%, 20%를 가산하게 되면,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판매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825,000원이 뭐냐면 매출액이 될 거예요 여기서 매출액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걸 구하면 되겠네 원가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자료에 주어진 원가의 20%를 가산해서 판다는 그 자료를 통해서 매출액을 구하면 된다 자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뭘 보냐면 간모와 평가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이제 단가결정 방법에 대해서 한두 문제 정도 봤고 단가결정 방법에 그렇게 그 복잡한 문제가 나오지 않요어요 단가결정 방법에서도 총평균법은 우리가 두 가지 문제를 풀어봤죠 근데 어, 가중평균법이면서 계속 기록법을 사용하는 경우 그게 이제 뭐 이동평균법이죠 제이 이동평균법의 어, 어떤 계산 방법부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음. 어, 단가결정 방법을 직접적으로 저렇게 문제를 내게 되면 총평균법 보다는 이동평균법의 문제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평균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잘 이해를 해주세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세 번째 내용으로 감모와 평가에 대한 사항들 감모와 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고 이쪽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감모와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 그리고 이쪽 부분이 조금 재고자산 쪽에서는 계산 문제 중에서는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잘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13번 문제 보니까 재고자산 수량 결정과 관련해서 계속 기록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계속 기록법으로 작성한 한국의 매출 원가와 관련된 자료래요 자 보니까 어, 재고자산 그 다음에 기초재고 매입액 그 다음에 기말재고 수량 이렇게 나왔고 단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금액 총 합계 금액이 나왔죠 그리고 물어보기를 어 1년 말 재고자산 실사를 해보니까 재고자산 감모 수량이 30개가 있었고 감모 손실은 9,000원 이래요 그 다음에 어 0년도에 단위당 순실현가는 가치가 200원으로 하락해서 평가 손실도 이제 인식을 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인식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얼마가 될 거냐 그리고 어, 재고산 평가 손실을 산출함을 가정을 하고 기초 재고에 대한 충당금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뭘 물어봤냐 평가 손실을 물어봤죠 음. 재고산 평가 손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단 어, 자료가 뭐가 나왔냐면 간모 손실을 먼저 인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을 인식한다 이러한 가정이 나왔죠 그럼 간모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라는 얘기겠죠 음.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말재고자산을 보면 일단 수량 나왔어요 150개 그 다음에 거기다 단가 300원 짜리라는 거 일단 나왔죠 그 다음에 간모 수량 간모 수량이 30개니까 150개 그러면 30개의 간모가 있으면 실제로는 120개가 있다는 얘기네 그 다음에 단일당 순실험가는 가치가 200원인데 단가는 지금 300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100원씩 떨어졌나 보네 그죠자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일단 기말재고가 있고 기말재고에서 우리가 이제 뭘 찾냐면 간모손실과 그 다음에 평가손실을 찾죠 그래서 간모손실에서는 150개에서 120개로 떨어졌으니까 30개의 간모가 있었다 그랬으니까 간모손실은 이만큼 발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준형가가치는 300원짜리 였는데 200원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평가손실은 저만큼이 인식이 될 거야 그죠 그럼 그 평가손실은 금액으로 보면 100원씩에서 120개니까 이 120개죠 어. 그래서 12,000원의 평가 손실이 인식이 될 거고, 그죠? 그게 이제 뭘로 들어가냐면, 매출 원가로 들어갈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재무상태표에 간모 손실과 평가 손실이 이제 어, 인식이 될 텐데, 매출 원가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기타의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는 뭐가 들어갈까? 재무상태표에는 평가와 간모를 한 후에 재고자산이 재무상태표의 자산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재무상태표로 들어가고 저 부분이 손익계산서로 들어가겠죠. 손익계산서에서는 당연히 매출원가도 될수 있고 기타의 비용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평가감모하기 전에 이 재고자산에서 평가감모를 한 다음에 재고자산은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손익계산서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저게 이제 감모평가 전에 기말자고가 되겠죠. 그리고 저 평가는 이 평가 전에 기말자고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하는데 평가 전에 기말재고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개별법이나 선익선출법, 가중평균법 소매제고법에 따른 평가 하나당 단가. 그게 단위당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단위당 원가는 요거 즉, 평가 감모 하기 전에 이기말재고에 하나당 단가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개별법, 선익선출법, 가중평균법 소매제고법 있죠? 어, 그걸 가지고 한단 얘기예요. 그쵸? 그 단가로 가지고 손실형 가는 가치로 평가 손실을 인식하는 거죠. 이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시라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금액은 저렇게 결정된 금액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감모와 평가를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감모와 평가를 하고 나면 얘가 기말 재고에 들어가는 거고 얘네들은 손익계산에서 들어간다 근데 그손익계산서 들어갈 때는 매출 원가도 될수 있고 그 다음에 기타의 비용도 될수 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음, 뭐 했냐면, 아, 평가 소식을 물어보는 거였죠? 그 평가 소식 자체를 우리가 쉽게 찾았어요. 아까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설명했던 부분들, 이렇게 흐름이 간다는 거, 그거 하나 꼭 기억을 해 주세요. 다시 한 번, 한번 볼게요. 이거, 이거. 음. 이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기말 재고 부분. 그죠? 그리고 저게 재무상태표에 들어가고, 저게 손익계산사에 들어가고. 그리고 저 기말 재고의 네, 금액을 평가, 감모하기 전 기말제계로 하는 거고 저 단위당 원가는 제가 된다. 이 흐름을 가지고 문제가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이걸 가지고 감모와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을다 푸는 거예요. 아겠죠 자, 이제 1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어, 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한 대전이 재고상산 관련된 자료가 단고 같을 때 1년 말에 인식해야 되는 평가 손실. 여기서 여기서도 재고상 평가 손실을 물어봤네. 그죠? 어, 기말 상품의 A에 대한 어, 수량은 20개. 그다음에 그다음에 단위당 취득 원가는 100원이 돼요. 그다음에 실사를 해 보니까 15개만 남아 있대요. 그러면 20개에서 15개면 5개가 없어진 거네 일단. 그죠? 그다음에 판매 가격은 어 90원이고 판매비용은 10원 그러면 순실형 가능 가치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80원이란 순실형 가능 가치가 나올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보게 되면 먼저 단일당 취득원가는 1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수량은 20개 여기 20개가 이제 어 됐겠죠 이거는 장부상이에요 장부상 그 다음에 이 수량 이 15개만 남아 있다 그랬으니까 실제 수량은 15개가 될 테고 그죠 그 다음에 단위당 판매비와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을 가지고 순실형 가능가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순실형 가능가치는 80원이 될 거야 그래서 평가손실은 이 부분이 될 테니까 음. 그래서 80원과 그 다음에 100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제수량 이걸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실제수량 5개를 적용을 해서 평가손실은 300원이다 너무 간단하게 문제가 풀려요 사실은 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논리를 가지고 잘 이해를 하시면 문제를 풀때 이렇게 옆에다 그림을 그려도 돼요 어, 옆에 빈칸에다가 그림 그려서 3, 100원 써 놓고 그 다음에 80원 써 놓고 150, 어, 150개 그 다음에 150개였나? 아, 150개 아 여기는 다르구나 음. 수량이 20개 그 다음에 여기는 15개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죠 음. 문제를 풀 때는 그 문제지에다 문제지에다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 그래야지 문제가 빨리 풀릴 수 있으니까 자그 다음에 이제 14, 아, 1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자 여기서 어, 재고와 관련된 자료가 이렇게 나왔어요 1년도에 기말 상품 재고 2년도에 기말 상품 재고 오, 1년도와 2년도가 연결이 돼 있네 지금 그 다음에 1년도에 취득 원가는 20만원 순실현 가능 가치는 15만원 그러면 1년도에 평가 손실이 나왔겠다 일단 그죠 그 다음에 2년도에 30만원 1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네 2년도에 취득 원가는 30만원 짜리인데 순실현 가능 가치는 10만원이래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평가 손실이 나올 수가 있겠네 자 그리고 1년도에 기초 상품은 10만원이고 1년도와 2년도에 매입액은 각각 50, 60. 1년도 매입액 50, 2년도 매입액 60. 그다음에 평가 충당금. 1년도에는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2년도 넘어올 때는 충당금이 있겠네. 왜냐면 1년도에 평가 손실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 평가 충당금이 그대로 다음 기로 넘어갈 거야. 그죠 그다음에 평가 손실 환입은 뭐 매출 원가에 반영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뭘 물어봤냐면 1년도와 2년도에 매출 원가를 물어봤어요. 1년도와 2년도. 여기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매출원가 각각을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 상황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1년도와 2년도의 재고자산을 가지고 자 1년도에 기말 재고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손실 1년도에 20만원이 있었고 평가손실 5만원 나왔겠죠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자료에 자그 다음에 그 기말 재고가 2년도에 기초 재고가 될 거야 아마 그렇죠? 15만원이 그 다음에 이제 2년 말에 기말재고 원가가 30만원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 손실이 이제 인식이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즉, 1년도에 있었던 평가 손실이 그대로 있으면, 30만원 중에서 5만원을 빼고 나면 25만원이 됐을 거야, 얘가. 그죠? 근데, 실제로 그기말재고 즉, 2년도에 기말재고 10만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5만원만큼 더 평가 손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2년도에 인식하는 평가 손실 금액은 30만원 중에서 20만원이 아니라, 그 전에 5만 원을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15만 원만 추가로 인식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 1년도에 기초 재고 10만 원과 그다음에 단기 매매 50만 원이 있었으니까 1년도에는 매출 원가가 45만 원이 됐겠네요. 그죠? 어차피 평가 손실도 매출 원가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평가 감모 후에 기말 아, 평가를 한 후에 기말 재고. 즉 여기에서 판매가능 재고에서 이거 빼고 나면 당연히 매출 원가가 되겠지. 그리고 2년도에 단기 매입액이 60이라고 그랬어요. 음.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매출 원가는 50만 원이 되는데 이 상태는 뭐냐면 2년도에 평가를, 평가 손실을 아직 여기다 포함시키지 않은 거죠. 어. 그래서 저 25만 원을 다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제고 10만 원이 됐을 때 평가 손실이 15만 원이 추가로 인식이 되겠죠. 이 평가 손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년도에 매출 원가는 6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이 논리 이 논리 자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초에 여기서 있었던 평가 충당금이 이쪽으로 그대로 넘어왔으니까 5만원만큼 평가 충당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여기서는 평가 조실 15만원을 더 인식을 하는 거니까 그죠? 그 15만원 매출원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평가하기 전에 그 매출원가에 포함을 시키면 2년도에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뭐이 논리를 보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사실 계산할 때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냥. 자 1년도의 재고자산을 보시면 기초재고,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 그리고 기말재고는 순실형 가능가치에 따른 그렇죠? 어, 저가법을 한 기말재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가 이제 매출원가가 되겠지. 뭐, 그렇죠? 45만원. 자그 다음에 이제 2년도로 갑시다. 그럼 저거를 기초재고로 놓고 하면 돼요. 저 기초재고를 15만원 가지고 단기 매입액 들어와. 그리고 기말재고는 뭐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작은 거. 즉 순실형 가능가치로 평가한 기말재고 10만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가 보낸 매출원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계산 자체는 너무나 간단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논리를 볼때 위에서 이제 논리를 본 거고, 계산을 할때 이런 식으로 매출원가를 찾아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좀 기억할 게, 그러면 2년도에 어, 평가 손실로 인식되는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2년도에 평가 손실은 20만 원이 아니라, 얼마? 15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음, 그거를 하나 좀 기억을 해 주세요. 그래서 문제가 뭐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지만, 어, 평가를 두 기간에 걸쳐가지고 평가를 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걸로 본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 자, 국세가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 방법으로 매입시마다 평균을 계산하는 가중평균법을 한대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상품 제거 관련된 자료는 단고같다 자, 보니까 1월 1일 날기초재고 어, 있었고 매입, 매출, 매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됐네요. 그 다음에 기말 재고는 200 근데 실제 실사를 해보니까 150, 50개가 없어졌네. 간모가.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는 기초가 100원짜리였고 그 다음에 200원짜리, 300원짜리 이렇게 가격이 올라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물어보기를 뭘 물어봤냐 평가 손실과 간모 손실을 물어봤어요. 단 1년도에 기초 재고 단위당 원가순시한가는 가치는 동일하다. 1년도에는 평가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겠네. 1년도 초에 기초 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어, 단위당 순실형 가능 가치가 200원이래요. 요고. 자, 이제, 어, 간모와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간모는 50개가 이제 간모가 된 거죠. 어, 저기서. 음. 그 다음에 순실형 가능 가치는 200원이고. 자, 이 자료를 통해서 이제, 어, 찾아봐야 되겠죠. 자, 재고자산. 이 기말 재고에서 뜯어가지고 그걸로 뭐래요? 평가를 하는 거죠. 간모와. 간모를 했을 때는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 가지고 감모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게 되면 장부상 단가와 순실험 가능가치를 가지고 평가손실을 인식하는거죠. 자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좀 비교를 해보는데 만약에 순실형 가능가치가 장부상 원가보다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평가손실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죠그이 상황과 이 상황은 다른 거죠. 이 상황에서는 장부상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순실형 가능가치가 밑에 있을 때는 평가손실이 발생하지만 장부상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수시형 가치가 위에 있을 때는 평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죠? 그럼 저쪽에서는 간부 손실만 있겠네. 됐죠? 자, 그럼 당, 장부상 원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평가 손실이 나올 수도 있고 평가 손실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럼 장부상 원가를 가지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매입시 마다 평균을 계산한대. 그게 뭐죠? 가중평균법, 즉 이동평균법이죠. 가중평균법에서 매입시 마다 평균 계산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황을 보니까 200개, 200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팔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00개를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평균, 이쪽에서는 앞, 앞쪽에서는 매입, 어, 2월 1일 날 평균을 한번 내고 그 다음에 12월 1일 날 평균을 한번 내면 되겠네. 자 그래서 앞에 2월 1일까지의 평균을 내면 하나당 150원짜리가 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 12월 1일 날 이제 평균을 내면 하나당 225원. 이 12월 1일 날 평균 낼때한번 보시면 150원짜리가 몇 개냐면 100개가 있죠. 근데 여기서 200개, 200개, 300개. 결국은 여기에서는 100개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100개를 여기다 이제 적용한 거죠. 음. 이게 이제 이동평균법이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여기까지 이미 단가가 150원짜리로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12월 1일 날 거기에 대한 단가를 결정할 때는 여기까지 남아있는 재고와 그 다음에 여기 사온 거 그걸 가지고 단가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100개하고 여기 100개 그래서 200개로 결정을 한 거야 그렇죠? 이동평균법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단가를 결정해 보니까 225원이 나와요 이동평균법에 따른 단가 결정의 원가가 그게 뭐냐면 장부상 원가거든요 여기가. 얘가. 그죠? 그러면 죠그 그게 순시원가는 가치마다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겠네 근데 보니까 이 문제에서는 순실형 가능 가치보다는 위에서 이게 20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간모 손실을 계산하면 실제 수량 몇 개냐면 200개, 그 다음에, 아니, 아니, 장부상 수량 200개, 그 다음에 실제 수량 150개. 그리고 하나당 단가는 뭘로 하죠? 요걸로 하는 거 장부상 원가로. 그래서 255를 계산하게 되면 11,250원이 되고,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을 보면 평가 손실은 요두개 차이죠. 그래서 225와 200원. 그리고 몇 개? 150개. 실제 수량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225원이 저기에 들어가서 3750원이 될 거야. 됐죠? 그래서 간부 손실과 평가 손실 이게 두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여기서는 밑에 상황이에요. 지금 만약에 이게 위에 있다면 그때는 아, 평가 손실은 안 나오고 간부 손실만 나오겠지. 그렇죠? 자 문제가 뭐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원가를 찾아가지고 그걸로 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야. 이런, 이런 유사한 문제들은 몇 번에 걸쳐서 또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엔. 자, 이제 1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단일 상품만 매입, 판매하는 A사는 최초 3년도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 추가 완성 원가는 발생되지 않은 그런 재고자산이 자료가 닿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실제 재고 수량이 100개, 장부산 단가는 100원이고, 그 다음에 단위당 예상 판매가액은 110원, 그 다음에 단위당 공정가치는 120원, 단위당 예상 판매비용은 30원이 돼요. 자, 이런 상황일 때, 단위당 예상 판매가액과 그 다음에 예상 판매비용, 이걸 가지고 뭘 순실형 가능가치를 구하죠? 그,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필요 없는 자료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년 말에 보유하고 있는 상품 중에서 200개는 어, 11년도 초에 비산 태, 단위당 130원에 판매를 하고, 확정 판매 계약이 되고, 어, 확정 판매 계약이 있는 그러한 어, 재고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손실은 얼마이냐. 평가손실 물어봤어요. 음. 자 일단 장부상 단가는 1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단회당 판매가격과 그 다음에 판매 비용을 가지고 순시험 가는 가치를 일단 찾아요. 그리고 재는 고려하지 않는다. 거 기억을 해놓고. 음. 자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 확장 판매 계약분에 대한 순실현 가능 가치요 지금 여기서는 순실현, 순실현 가능 가치가 두 개가 나와야 되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반 판매분에 대한 순실현 가능 가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장 판매분에 대한 순실현 가능 가치. 그래서, 삐사한테 130원에 판매하는데, 판매비용 100원이 들어가니까 순실현 가능 가치는 100원. 이게 순확장 판매가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재고자산을 가지고 똑같이 이제 보는 거예요. 음. 우리가 이게 간모 손실. 그 다음에 저게 평가 손실. 이렇게 계속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을 좀 시켜놓으려고. 그죠? 자, 그리고 순실은 가는 가치를 보니까 확정 판매분과 일반 판매분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장부상 원가는 당연히 100원씩 나왔고요. 그래서 확정 판매분에 대해서는 두 개가 같으니까 가격이. 그죠? 그때는, 어, 평가 손실이 나오지 않겠네. 근데, 일반 판매분에 대해서는 80원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평가 소식이 나올 수가 있겠다. 저만큼 떨어졌으니까, 여기서는 16,000원이 나오겠죠. 음, 계산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논리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보면, 음. 그래서 순시간에 가치는 일반 판매분, 일반 판매분, 그 다음에 확장 판매분을 두 개를 쪼개줘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량, 어, 곱해주면 되겠죠.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년 초에 설립된 대안이 당은 같은 성격과 용도가 다른 세 종목의 상품을, 세 종류를 가지고 있대요, 상품을. 어, 자, 보니까 A, B, C라는 상품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량은 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다이당 원가, 판매 가격, 판매 비용. 자, 이걸 가지고 뭐, 순실은 가능 가치를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확정, 어? 확정 판매 계약이 되어 있네. 그래서 A 상품에 대해서 1 어, 0 0 개가 포함되 있다. 어? 보니까 얘는 확정 판매 계약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A는. 그 다음에 B는, BC는 없죠. 어, 여기 보니까 A에 대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으니까. 자, 거기서 평가 손실을 한번 찾아보래요. 음. 자, 그러면 A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한 이 확, 어, 저 순시형 가능 가치. 이거는 일반 판매 분에 대한 순시형 가능 가치야. 그 다음에 B 상품, 마찬가지. 순시형 가능 가치 900원. 그 다음에 C 상품, 그 다음에 천, 50원.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 얘네들. 음. 그 다음에 확정 판매 계약분에 대해서는 계약가액 90, 어, 950원인데, 어, 판매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면 저기서는 순식간에 950원이네. 그 다음에 확정 판매 계약된 건 1300개래요. 그러면 1800개 중에서 1300개가 확정 판매 계약이 되었으니까 500개는 일반 판매분이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 저가법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음. A는 두 가지 일반판매와 확장판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B와 C라는 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원가는 1,000원, 1,000원, 950원, 1,200원 그 다음에 순시형 가능 가치 우리가 찾았죠 그래서 어, 1,050원, 950원, 900원, 1,050원 이렇게 이제 순시형 가능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다니다 평가 손실 구할 수 있겠죠 일반 판매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더 높으니까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게 더 높죠 그래서 50원, 여기서는 이게 더 높네 그래서 원. 여기서 이게 더 없네. 150원. 자, 그래서, 어, 이두 번째 확장 판매물에 대해서는 1300개, 65,000이 나오고, 그 다음에 B 상품에 대해서는 1000개, 5만원, 그 다음에 C 상품에 대해서는 500개. 그래서 이걸 다 합하게 되면 19만원이라는 평가 손실이 나오겠죠. 음. 우리가 이제 그, 뭐, 평가 손실을 구할 때 확장 판매에 대한 순실형 가능 가치, 그 다음에 일반 판매에 대한 순실형 가능 가치를 구할 때는 여러분들 두 개를 잘 어, 나눠줘야 돼요. 근데 거기서 간혹가다 실수하는 게 뭐냐면 수량, 확정 판매 수량을 일반 판매 수량에 다 적용해가지고 간혹가다 실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잘 아, 판단을 매판 하시고 계산을 해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주 대안이 1년도 상품, 재고자산 A와 관련된 자료가 다인 것 같다. 그리고 1년도에 매출원가, 그 다음에 감모 손실, 평가 손실, 인식할 비용의 합계액을 물어보는 여기서 보니까 매출원가, 감모 평가. 전체 비용을 얘기라는 거네 그죠 자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기초 그 다음에 매입 매출 그 다음에 어, 기말재고에 대한 내용들 보니까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이 다르네 그 다음에 취득원가 순시형가는 가치도 달라요 음. 그 다음에 간모분 감모 손실, 손실모 중에서 50%는 정상적인 것으로 판, 아, 판단이 됐다 그럼 간모분 중 50%는 매출원가 나머지 50%는 기타 비용 근데 여기서는 사실 그게 의미가 없어요 모든 걸다 찾으라 그랬으니까 전체를 저희 이제 총비용을 찾는 거죠 사실은 자 보면 재고자산 쪽에서 어, 기말재고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어 평가손실 간모손실을 계산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했죠 그리고 저기는 이제 평가간모 하기 전에 기말재고에서 매출원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 3,000개 그 다음에 2,500개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순실현 가능 가치가 어떻게 240원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장부상 원가는 200원인데 순실현 가능 가치가 240원이니까 평가 손실은 안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간모 손실만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그 간모 손실까지 합한 게총 비용이 되겠죠? 결국에는. 음. 그러면 평가 간모 후에 기말 재고, 그 다음에 간모 손실, 그 다음에 매출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총 비용은 이 파란 부분을 이제 총 비용으로 이제 계산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판매 가능 재고에서 요걸 빼고 나면 즉 평가 감모 후에 기말 재고를 빼고 나면 나머지 파란 부분이 되겠죠. 어차피 양쪽은 똑같은 금액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평가 감모 후에 기말 재고 이거는 결국 금액이 어떻게 돼요? 2,500개 2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00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당 200원짜리니까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빼고 나면 아, 620만 원이 결국은 요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음. 여기서는 뭐 감, 매출 원가에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그 기타의 비용에 대, 기,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게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이 상황에서는 요 부분만 빼주면 되니까, 그렇죠? 음. 그래서 620만 원이 총 비용이 된다. 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어, 여러분들. 평가 간모에서 물어볼 수 있는 패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이긴 한데, 어떤 경우는 평가 수준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매출원가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총비용 물어보기도 하고. 그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매번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포맷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걸 물어보더라도.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영업 첫 해인 1년 말에 대안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자료가 이렇대요. 자 보니까 원재료 제품 상품차. 우리가 이제 원재료 제품이 같이 나오면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제품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어 그거를 꼭 보세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많이 냈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현행 대체원가 또는 순실현가는 가치. 원재료의 원재료는 현행 대체원가로 보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만약에 문제에서 순실현가는 가치가 나오고 그다음에 현행 대체원가 또 자료가 나왔다. 그랬을 때는 원재료는 이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건데 만약 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그냥 원재료는 뭐 현행 대체 원가 연재료는 어, 현행 대체 원가로 보고 나머지는 순식시험 가는 가치로 봐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원재료를 사용해서 제품을 직접 생산해서 판매한대요 그다음에 상품의 경우에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취득해서 판매하고 있다 자 그랬을 때 평가손실 구해봐라 평가손실을 물어보는 거죠. 자, 적합법 적용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이제 봤던 내용들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보면, 제품 두 가지. 완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원재료. 그래서 이 제품을, 제품을 이렇게 쪼개 놓은 건 이걸 가지고 이를 만든다. 이런 의미니까. 그리고 원가는 200, 2,700원 제품이, 그 다음에 원재료는 500원. 순실형 가능 가치는 제품은 3,000원, 그 다음에 350원. 이 3,000원은 제품에 대한 순실형 가능 가치, 그 다음에 350원은 원재료에 대한 그 현행 대체 효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품이 2,500, 그 다음에 2,350. 자, 이걸로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평가 손실을 구하는데, 원재료를 통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죠. 이 제품을 먼저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원재료도 평가를 하는데, 이 제품에 대한 평가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순수하는 거니까 치가더 높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평가 손실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거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 당연히, 어, 쟤는 아무것도 없을 테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상품만 해보면 되겠네. 그죠? 150원. 여기서는 답은 상품 150원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되겠죠. 원재료나 제품은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평가 손실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음, 여기서만 나오는 거죠. 음. 상품 150원에다가 얼마? 1500원을 곱하면 그게 답이 될 거예요. 문제 자체를 판단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상품하고 제품, 아, 원재료와 제품이 같이 나왔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의 원재료를 가공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근데 재고자산에 대해서 실제 재고 가중평균법을 적용하고 있대요. 총평균법인가 보다. 그죠그 다음에 이제 간모 어, 손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입출고 수량을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다. 아, 정보는 단거 같다 먼저 원재료를 가공해서 제품을 생산한다는 걸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지 재고 서법과 가중 평균법을 쓴대요. 결국 총 평균법 사용한다는 얘기야. 자 원재료를 보니까 1년 초에 장부금액이 25,000원이고 1년도에 매입액은 이렇게 돼있대요. 그 다음에 입출고 기록을 해보니까 입출고 기록에 의한 1년 말 원재료 재고 수량은 500단이나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460개. 그럼 결국 40개가 어, 감모가 된 거네. 그 다음에 현행 대체 원가는 50원이래요. 음. 일단 이게 기초가 되겠죠. 음. 그다음에 단계 매입액의 단가는 54원 그러면 결국 여기서 이 기초와 그다음에 단계 매입액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장부상 원가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순수형을형관치하고아 저기 현행 대체원가 비교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원가 결정 방법이 실지재고사법과 가중평균법이니까 총평균법이죠. 어. 그래서 저기에 대한 평균을 내야 돼요. 그거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일단 2만 5천 원, 처음에 이거 그 다음에 단계 매입한 거 27,000원, 그거를 천 단위로 나누게 되면 52원의 단가가 나와요. 이게 이제 장부상 원가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장부상 원가는 뭐 원재료의 장부상 원가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현행 대체 원가와 비교를 해야 되겠네. 50원과 됐죠? 일단 원재료에 대해서 이제 봤어요. 그 다음에 500원에서 아 500단위에서 460단위, 즉간모가 40단위가 있었네, 그죠 이게 이제 원재료에 대한 분석이 끝난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제품 1년도에, 어, 1년도에 장보 금액은 10만원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20만원 이십만 원. 20만 그 다음에 뭐 재고 수량이 200단위였는데 조사 결과 150단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 그 다음에 이제 간모가 있던 거죠 그 다음에 판매가격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써있어요 판매가격은 350 비용 30 그러면 320이 순시간 가는 가치가 되겠네 그쵸? 그래서 죠그 여기서 기초는 요거그 다음에 요게 단기 매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장부상 원가를 찾아보면, 일단, 뭐, 총평균법에 따른 원가를 찾은 거예요, 지금. 하나당 300원짜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순수형 가능 가치 320원. 어, 순수형 가능 가치가 또 높다, 여기서는. 그죠? 어. 그 다음에, 감모가 있겠네, 50단위. 자, 두 개를, 일단 자료분석을 한 거예요, 지금 읽으면서. 자료분석을 해보니까, 원재료와 제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원재료를 가요서 제품을 생산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얘를 먼저, 순, 어, 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 300원짜리의 원가를 가지고 있는데 순실형가치는 320원이야. 그럼 결국 여기에서 52원과 50원 요 비교를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해보자고.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이게 순실형가치 보다 낮으니까 원가가. 그렇죠? 일단 평가손실은 나오지 않겠다. 그럼 간모손실은 있겠네. 간모손실은 뭘로 하죠? 원가로 하죠. 40개, 그 다음에 얼마? 여기서 원가가 52원이니까. 여기서는 50개 원가 얼마? 300원. 자, 제품 쪽을 보면 저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데 제품 쪽에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 200단이 그다음에 실제 수량은 150단이고. 그다음에 장부상 원가는 얼마였냐면 300원이었어요. 근데 순실현가는 값이 얼마죠? 320원이 되니까 평가 손실이 안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감모 손실이 비용이 될 테고 원재료 쪽을 보자고요. 원재료에서도 마찬가지 평가 손실 이렇게 계산하는데 장부상 수량은 일단 몇 개냐면 500개 근데 실제는 460개 그 다음에 이쪽을 보자고요. 단가는 52원 구했어요. 근데 순식간과 같이 50원이래요. 근데 제품이 평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건 볼 필요 없다 이거예요. 결국은 여기 평가 손실을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간모 손실만 나오겠다. 여기서는, 제품에 대한 간모 손실은, 50단위를, 50 50단위를 350 곱해서, 15,000원. 그 다음에, 원재료에 대해서는, 40단위 52원에서, 2,080원. 두개 합하면, 17,080원이 되겠죠. 음. 자, 그게 이제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 되겠죠. 간모 손실. 평가와 간모 손실 두개 합계는, 평가는 없으니까, 간모 손실은 금액이 될 거야. 어, 자료를 읽으면서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문제에서는. 그래서 자료를 읽으면서 바로바로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어, 어 이렇게 쭉다 읽은 다음에 언제 어, 해봐야지 하고 다시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실제는, 실제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어, 문제지에다 써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딱딱딱 정해놓고 끝내버려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어 1년도에 상품 관련된 자료가 다운 것 같다 아 어, 보니까 원가와 판매가 자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매출은 7 4 0 0원 1년도에 그 다음에 손실한 가능 가치가 1 6천원이래요 음. 그 다음에 원가 측정 방법으로 소매 제공법을 채택을 하고 있대 그리고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 은 평균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선입선출법 적용하는 경우 각각 평가 방법에 따른 평가 손실액의 차이 자 문제를 먼저 분석을 해보면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으로 이걸 쓸 때하고 그 다음에 이걸 쓸때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평가손실은 평균법일 때와 선입선출법을 비교했을 때그 차이 금액이 얼마나 될 거냐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소매제고법일때이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을 쓰는 경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시면 원가에 대한 자료를 이걸로 할때 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할 때, 뭐하고 비교하라는 얘기요? 얘하고 한번 비교해보라, 이거예요. 순시간에 같이 하고. 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평가 손실이 어떻게 나올까? 그걸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죠. 뭐, 문제가, 그, 문제 자체는 그렇게 길진 않지만, 음, 여기서는 잘 이해를,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지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어요. 자, 보면, 기말제고의 금액에서 우리가 장부상 원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순시형 가능 가치가 있고. 그럼 이제 평가 손실이 이제 기록이 되겠죠. 그만큼. 뭐 여기서 간모가 없다고 하고. 자, 그러면 장부상 원가가 떨어지게 되면 평가 손실이 작아지겠지. 그죠? 렇 장부상 원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평가 손실이 증가하겠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야. 그죠? 렇 만약에 장부상 원가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평가 손실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죠? 렇순시형 어, 가능 가치가 위에 있게 되면. 자, 그러면 저 장부상 원가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순시형 가능가, 아, 평가 손실금액이 달라지겠네. 그렇죠? 여기서는 뭘 물어봤냐? 이두 가지를 물어본 거죠. 저렇게 해서 원가를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원가를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로 순시형 가능가차 비교해서 평가 손실 차이를 구해보라. 그럼 저거 먼저 찾아볼게요. 가중평균법에 따른 소매제고. 가중평균법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원가를 찾아보면, 가중평균법 소매제고법이니까, 원가와 판매가를 가지고 뭘로, 원가이로 구하죠? 그래서, 원가와 판매가를 가진, 아, 판매가를 가지고 원가율을 찾아서 그걸로 매가의 기말제고에 곱해줘가지고 원가를 찾는 게이저 가중평균 소매제고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걸로 이제 계산하게 되면 원가율은 65% 정도가 나오고요. 자, 그럼 매가의 기말제고 우리가 찾아보면, 일단 매가를 가져와요. 기초제고와 단기 매입. 그리고 거기서 매출액을 빼고 나면 매가의 기말제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 가지 기말제고가 26,000이 되고, 거기다가 이 65%를 계산하게 되면, 16,900원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원가의 기말제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중평균 소매제고에 따른 원가는 16,900원이 되는 거예요, 기말제고가. 자, 그럼 두 번째, 이 방법을 볼까요? 선일선출법. 선일선출법에는 원가율을 어떻게 구하죠? 이걸로 계산하겠죠? 원가율을. 자, 그럼 원가율 계산을 해볼까요? 저두 개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원가는 60%가 돼요. 일단. 자 그럼 매가의 기말 재고를 찾아서 거기다 곱해줘야 되겠네. 여기서는 기초 재고와 단기 매입액. 즉 매가로 된 기초 재고와 단기 매입액을 다 가져온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매출액을 빼주면 매가의 기말 재고가 나올 거야. 26,000원. 거기다가 60%를 곱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15,600원이 돼. 그럼 15,600원이 성인 선출 소매 재고에 따른 원가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개를 다 구했어요. 우리는. 자, 첫 번째 가중평균 소매 제고에 따른 원가를 적용했을 때 순실형 가능 가치는 16,000원 밑에 있네, 지금 그죠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순실형 가능 가치가 위에 있죠? 15,600원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평가 손실이 나와요, 이만큼 이 경우에는 평가, 손실, 평가 손실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여기서는 평가 손실이 0인 거야,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평가 손실이 900원이 나오지만 이 경우는 평가손실이 0이니까 두 개의 차이는 결국 900원이 되는 거죠. 이걸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여기하고 여기 차이를 가지고 차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음. 여기서는 아예 0이니까 평가손실이 있죠. 그렇죠? 혹시라도 문제를 풀다가 잘못 푼 경우 아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차이를 평가손실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음. 여기서는 이걸 물어본 거예요. 문제가, 어, 언뜻 보면 참, 음, 쉬운 것 같은데, 또 언뜻 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평가, 아, 순실한 가능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이 위에 있다면, 만약에, 만약에 이 금액이 선일선출, 그 소매제고법에 따른 원가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만큼 올라와 있더라,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16,000이니까, 16,200원이라고 합시다. 가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음, 이렇게 올라왔다면. 그때는, 요만큼의 평가 손실이 나오니까 그죠? 그럼 죠그 그때는 차이가 여기하고 여기 차이가 될 거야. 그때는 그때 이렇게 차이가 될수 있어요. 그죠? 어. 그렇지만 죠그 여기서는 아예 평가 손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밑으로는 그냥 0인 거예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음. 잘 이해 를좀 해주세요. 음.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두 개의 차이 900원이 되는 거예요. 답은. 음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를 또 계속 풀어 보도록 할게요. 음 우리가 이제 감모와 평가와 관련된 문제는 설명할 게좀 많이 있어 가지고 한 문제가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좀 있죠. 어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어 요거 빼고 감모와 평가와 관련된 사항들 말고 다른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아 그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계속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할게요.